지도자 하나 잘못 뽑으면 순식간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나라 경제도 무너지는 법인데 지금 여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로 떠오른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대단히 신속한 일처리, 단호한 결정, 단번에 언론을 끌어당기는 워딩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하면 떠오르는 면면들인데 그가 범상치 않은 정치인이라는 것을 대중에게 각인시켜준 중요한 장점들로 보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고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가 이제까지 추진했거나 추진하려고 하는 일들 중에서 두드러져 보이는 몇 가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최근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민 전원에게 작년에 20만원에 이어서 지난 2월에 1인당 10만원의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을 주었습니다. 이 돈은 경기도민에게만 지급된 금액인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월 7일 1인당 연간 100만원 그러니까 분기당 25만원씩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언제든 시행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이 부분은 여러가지 논란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사는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증액은 10년 이상의 장기 목표 아래 기초생활비 수준인 월 50만원, 연 600만원, 4인 가족의 경우 연 2,400만원이 될 때까지 국민 합의를 거쳐서 서서히 늘려나가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귀가 번쩍 트이는 그런 정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집에서 놀아도 아무런 일을 안 해도 이 돈을 준다는데 이러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직업이 없이도 4인 가족이 연 2,400만 원을 받는 셈인데 이 정도면 풍족하진 않더라도 놀고 먹어도 되겠다 싶지 않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형 기본 대출 시범 운용안이라는 공문을 시중 다섯 개 은행에 보냈다는 것인데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신용도를 따지지 않고 1인당 최대 1 천만원까지 10년간 12,3%로 빌려주는 대출 상품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은행권에 문의했다는 것입니다 한 언론은 은행 관계자를 인용해서 현재 지지율이 1위인 이 지사 쪽에서 논의해보자고 공문을 보내 왔는데 문의라고 써 있기는 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요구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경기신보가 보증을 선다고 해도 은행이 위험을 떠안는 구조라면서 전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은행권의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분위기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사가 내세우고 있는 이른바 3대 기본정책,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 대출 이것의 일환으로 기본소득을 누구에게나 나눠주듯이 이번에는 신용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대출을 받도록 해주자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재명 지사의 정책들은 표를 얻고 인기를 얻기 위한 목적의 공약이라는 관점에서는 참으로 기가 막힌 기반한 착상의 선거공약이고 자유시장경제 원리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자유민주주의 세계 전체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참신한 경제적 사기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하나하나 성의 있고 공감 가는 댓글들을 읽으면서 매번 감탄하고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지사의 정책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이재명 지사를 치열하게 저격하는 한 분의 의견을 소개하는 것에 주력해 볼까 합니다 홍준표 의원 지난 대선 때 야당의 대권 주자였기 때문에 언론이 그의 입에 주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만 요즘 연일 이재명 지사를 저격하는 강도가 장난이 아니어서 요즘 부쩍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분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핵심 의제인 3대 기본정책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시리즈를 비판하면서 첫째 이 지사의 여배우와의 스캔들까지 거론했습니다. 2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번 지방선거 때 위장평화 거짓 선동에 가려졌지만 형수에게 하는 쌍욕, 어느 여배우와의 무상 연애는 양아치 같은 행동이었다면서 연애도 무상으로 하더니 무상을 너무 좋아하는 이재명이 모든 것을 무상으로 밀어붙인다는 식의 비유저격을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홍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가 국민을 현혹하는 허경영식 공약이라고 꼬집었습니다. 3월 8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재명 지사의 기본 시리즈는 10여 년전 좌파 진영에서 들불처럼 퍼져나갔던 무상 시리즈의 이름만 바꾼 재판에 불과하다면서 지금의 민재인 정권은 10년 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낙마시켰던 무상급식을 필두로 한 무상정책 시리즈로 국정주도권을 쥐려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를 겨냥해서 베네수엘라의 우고차베스 전 대통령은 원유를 팔아 산업에 투자하지 않고 무상 시리즈를 계속하는 포퓰리즘 정치를 하다가 원유가가 폭락하자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해버렸고 기업인들과 부자들을 포함한 자국민의 10%가 해외로 탈출하게 만들었다면서 국가재정능력이 한계치에 달한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전국을 이용해 또다시 무상 시리즈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허경영식 공약은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허 의원은 이어서 학기사 연애도 무상으로 하는 분이니 말릴 수는 없다면서 더 이상 국민을 현혹하는 기본 시리즈를 안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겠냐면서 국민들이 이 지사의 본 모습을 제대로 봤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최근 사회 문제화된 학교폭력처럼 이러한 행동은 10년, 20년이 지나도 용서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형수와 통하면서 심한 욕설을 내뱉는 음성파일이 대중에게 노출된 것까지 다시 한번 이 지사를 저격했습니다. 물론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차기 대통령 선거 주자 여론조사에서 최근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2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공격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 한다는 그런 시각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의 문재인 정부에 실망하고 있는 많은 자유시민들은 이재명 지사를 제2의 문재인이거나 문재인보다 훨씬 더할 거다라는 우려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도 한 분명한 사실 같아 보입니다. 심지어는 지난 4일 같은 여당 인사인 정세균 총리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는 실패할 것이라면서 지구상에서 일반적인 기본소득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나라는 없다면서 기본소득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0만원 재난기본소득을 밀어붙인 이 지사를 겨냥하는 이 같은 언급을 보면 당에서도 이재명 지사를 곱게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상황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정 총리는 경제가 활성화되고 노력한 만큼 소득이 생기는 것을 국민들은 가장 선호한다고 거듭 이재명 지사를 저격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바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민들은 파격보다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바란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퍼퓰리즘보다는 트럼피즘처럼 Make Korea Great Again 이런 의미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마음 편하게 투자하고 회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면 저절로 일자리도 생기고 일자리도 만들고 완전 고용이 되면서 그 자체가 기본소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상식이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온갖 기업 악법이란 악법은 다 도입해서 사업할 맛이 안 나게 기업들 숨막히게 해놓고 말안 들으면 감옥에도 쳐놓고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답시고 복사알바, 풀법기 알바들로 고용소자를 채우면 그게 제대로 된 일자리겠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지도자 하나 잘못 뽑으면 순식간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나라 경제도 무너지는 법인데 그런 대통령은 한명 겪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초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